이번에는요 연말바람 쳐볼게요 잡아지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 자 껍데기 하나 벗기면서 57,000 부시 부시 부시 부시 가금 25만 촥촥촥촥 <웃음> 연말을 바로 쳐턴네 썰어버는데.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신류드 한번더 기회를 줘볼게 기회를 어디로 주느냐 그냥 님 뒤에 좀 들어가있어 봐봐요 서브호서의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종교 공격 관련 7% 증가를 서브에서 제공하게 되고 장점은 뭐냐면 여신 대기 그게 있었어요 서브에 인간이나 이런 애들 썼을 때한 명이 딱 죽었을 때 말이야 인간 끝은게탁 들어오면서 마일 태양의 광이 이게 깨지부는 거야 그게 너무 컸다고 거지 그래서 누구 하나 죽더라도 안 깨진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대금 조금 공격적으로 짜봤는데 자신의 기본 능력치 20퍼만큼 기본 능력치 증가도 있겠고 공간도 받았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오케이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공간 7퍼 받자고 서브로 쓰는 거면 그냥 라반 쓰는 게 낫지 않는가? 어, 그 말도 맞아요. 당연히 그부분 생각했지. 근데 등장했을 때 누구 하나 죽어서 등장했을 때는 훨씬 여신 되게 장점들 이어갈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 맞은데 한번 보자고 바로 한번 때려볼게요 그냥.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렇게, 요렇게 한 가볼게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공격적인 딜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파, 파, 파, 파. 일단, 아직은 스택이 안 쌓여서, 5만 5천이고. 와, 야야야야야야야, 쇼크다. 그냥 17만 1천. 자, 마신덱 상태로, 아직 껍질 있는 마신덱을 이 정도로 때렸다? 이 정도로 때렸다? 이거 어때요? 이 정도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연맬이, 공격이 들어올 거고, 연맬을 바로 노려봤어도 잡았을라나 싶기도 하다. 어? 오, 사리엘,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니까, 요런 상황이거든. 이 사리엘이 만약에 죽었다. 죽었을 때 무명이 들어온 거랑, 아니면 라반이 들어온 거랑, 그보보는 훨씬 좋지. 보막도 치면서, 제법 단일 딜도 좀 괜찮고, 애가 그러니까.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자, 파파파파, 20만 나왔고, 툭툭툭툭. 자, 나쁘지 않아, 사리엘. 자, 아무나 한대 맞으세요. 촉, 촉, 촉, 촉, 촉, 촉, 촉, 촉, 촉, 촉. 차크닥까지. 37만. 이게 요게, 요게 아까 차라리 그 사리를 죽고신뉴드가 나왔어도 그것도 그림 괜찮았겠다. 그렇게 됐을 때도 금마 단위기 쓰면서 이렇게 막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요 느낌 어때? 요 정도 느낌. 파크당, 꽝. 이런 느낌. 이게 신뉴드 절마의 역할일라나 이런 생각이 그냥. 좀 들긴 하는데. 그래요. 마엘이 센건 팩트인 것 같아요. 마엘이 진짜 생센 새끼 새끼 새끼가 오또 맛인데 이번에는 찬드라스는 맛인데 찬드라, 찬드라 쪽맛이네또 느낌 좀 다르거든 근사로 들어있고 이번에는요 과감하게 한번 바로 그냥 연말 바람 쳐볼게요 잡아지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자 껍데기 하나 벗기면서 57,000 부시, 부시 부시 부시 부시 가금 25만 촥촥촥촥촥 연매를 바로 쳤던에썰어버는데 오이구요 어이고야 잠깐만요 우리 형님 등장이시고 자 일단 또 우리 비델리랑 쓰다보니까 카드를 착착착 던지기만 해도 비델리 스택이 쌓이고 있어요 막판에 만약에 다리엘 죽고 신유드가 나왔고 마엘하고 비델리 둘이서 막 일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비델리잖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태풍 한번 가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야, 슉, 빡, 빡, 빡. 와, 치명이 안 터졌어. 뚝뚝뚝뚝뚝뚝뚝, 우와! 와 뭔데, 이거? 와 빡, 빡, 빡, 빡! 와 비델리 열 받기 시작했다. 비델리 스택 쌓기 시작했고, 비델리 버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비델리가 또 날뛸 수도 있다. 어? 요거는 좀, 덱이 좀 납득이 가는데? 납득이 좀 간달까? 자, 사리알이 네좀 죽어봐봐. 니가 차라리 죽고, 이제, 걔 영상의 주인공이 못 되는구나, 걔가. 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 요거 개쓸수 있어요, 요거. 삼성인데다가 스택 받았고, 필살기 게이지 풀이고, 그러면은 필살기 게이지당 40%가 한층 되고, 와자자 와이자와이자 하고요, 와자자 이렇게 나오죠. 자, 가보자. 착하, 야버큐휴과꽉 크다, 53만! 두 <웃음> 명한테 53만! 어? 세 명에서 왜 막아? 야, 야 비델리가 뒤로 갈수록 진짜 개 돌아보거든, 또. 비델리가. 야, 요대 어때? 요거 지금 맛좀 괜찮네. 지금 말 생명력 궁금해요. 아, 그래요? 말 생명력 보자. 그렇지. 사리에라 니가 한번 죽어 아! 아 생명을 못 보는구나 그그그 어. 그, 그, 좋은데 이렇 어, 덱이 대기 정말 쓰임새를이것 같네 신유도 쓰임새가 한번 볼까요 자, 약간 요런 느낌 딜량은 요런정도 있고 와비델리가 뒤로 갈수록 개 극딜 뽑아가지고 야, 신유대야 미안한데 니 뒤에서 있기만 하면 돼 부담 갖지 말고 가만히 좀 앉아 있어라 와우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찐천사대기거든요 우리, 그냥, 시엘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설마 이게 되진 않겠지만, 많이 단단하거든요, 원래. 빡, 빡, 빡, 빡! 와, 연맬보다 단단하다. 아, 와. 아니라는 거. 아, 아닌지 맞는지 실험해봐드렸다. 이렇게 좀 우리 의 포장을 좀 하도록 합시다. <웃음> 저렇게 때리고 나면 마엘 흡혈률이 좋아가지고 진짜 내한 턴을 버린 정도가 되거든? 절대 저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실전에서는. 마엘 함부로 저렇게 치는 거 아니고 차라리 사리엘을 때려가지고 얘가 너덜거리게 만들어놨으면 부담스럽고 했을 텐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어요. 사실. 자, 사리엘. 이 맷집 한번 보자. 미리 사리엘 좀 때려놨으면 지금 녹이 품면 되는데, 저 다섯 때가 자, 니 맷집 한번 보자. 또 말해봐. 간다. 축축축축축축축축. 하하하하하하. 저스가 잡아당 잡아지자. 협시리 들어 있었고. 우리 한명좀 치기 봐주세요. 이제 우리 좀 오늘 주인공이 저기 신유드거든요. 신 신유드 유대 아직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잠깐만. 어? 여기 못 막으면 우리 다 죽어. 아니 한 명만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우리가 쫙쫙쫙쫙쫙쫙쫙. 그렇네요. 예, 이 덱이 필 견제가 안 된다. 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근타르 같은 애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 잠깐만 와.. 삼성이 그 있으셨구나. 아, 왜, 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내 지금 비델리로. 야, 씨, 비델리 스택 돌아왔어 이제 해볼만 했어, 이거. 어허? 아, 진짜야, 이거. 야, 형은 승패 중요하지 않아. 비델리 궁 바로 만들 수 있었겠는데. 아, 나 잠깐, 아, 야,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자, 멤버 교체, 멤버 교체. 그렇지. 필견제를 위해 근타르가 투입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팍팍팍팍 이번엔 근타르 버프까지 받았어 근타르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20만 잠깐만 이게 괜찮은데? 사리엘 보다 이게 낫다 왜냐하면 사리엘은 개성으로 이제 한번 준다는 것 뿐인데 근타르는 버프도 줄수 있고 필살기 봉, 봉쇄 어. 우리 마일단단 탄탄합니다 죽여 죽기하나요 어? 먹어요 이제 힘들어 없구나 어이, 어기 한번 해볼만 하셨네 진짜 자, 근데 마일을 저렇게 못 죽이면 큰 손실 을 봅니다 저도 아까 큰 손실 봤듯이 일단은 얼티민 형님을 퇴근을 조금 시켜드리고 잡을 수 있으면 좋고 한번 쏴봐봐 빡빡빡 잡았거든요 <웃음> 길걱살이 너무 깔끔해버렸잖아 피델리 있고 힘들어온는 연멜이다 연멜에 치봐봐 치봐봐 지말아이좀따라다 보니까 아이고 반가웠습니다반가웠습니다반가웠습니다 아니구나 아직 나갈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 왜냐면 아직 해볼만해 지금 봉인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빨리 안 죽이면 우리도 큰일나 아니면 내가 먼저 필살기로 총을 겨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이성보다 힘들어 운힘들어오지 아, 않았지 버프 받은 엘리가 났다 어? 할만 상대는 필살기 게이지가 봉인이 돼가지고 필살기를 못 날리고 우리 필살기는 날린다 여러 거죠 먹고 이거 와 순간 약간 순간 아랫쪽이 찔끔면 야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의 영상 하이라이트인기라 이렇게 등장한 신유드 계속해서 전체적인 천사덱의 대 컨셉을 이어간다 자여기분 왜이렇게 되는거 이제 뭐그다보 시작하고 오우시스라고 웬멜이가 궁을 쓸 수가 있겠어요? 궁을 쓸 수가 있겠냐고 오르르르로빡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때요 아무래도 서브의 신유드는 서브 영웅이었다 야 마지막에 그래도 지 한번 방송 타긴 탔대 어.